안녕하세요. 아이티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패드 T5 10인치 모델의 서브컬처 게임 테스트 영상입니다. 요일던전을 돌아보겠습니다. 私は壊すこのが命を崩えする<音声> 잘 보셨나요? 페그오는 약간의 끊김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활한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할 게임은 데레스테입니다. 이번에는 밀리시타는 테스트하지 않고요. 그 대신 데레스테를 중업과프로브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업에서는 별다른 렉이나 끊김 현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풀옵션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프롭에서도 로 딱히 끊기거나 멈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홉에 비해서 덜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보이는데요 데레스텔을 안정적으로 프로에서 즐기고 싶으시다면 미디어패드 t5 보다는 미디어패드 m5나 갤럭시탭 s3나 s4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오버히트 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붕괴 3를 테스트 하지 않고 그 대신 오버히트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풀옵은 아까 해봤는데 너무 렉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옵과 중업에서 테스트 했습니다. 오버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일단 넥슨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중적인 이미지 거든요 하지만 캐릭터가 예쁘기도 하고 그래픽이 좋아서 테스트용으로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유제 영상 댓글에서 오버히트를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게임은 블로그나 영상에 절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오버히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래픽 좋고요 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픽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콘솔 게임 같기도 하고 테라나 불쏘같이 국산 rpg 게임 같다 까요 뭔가 양산형 같기는 하지만 테스트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업에서는 내기 좀 있기는 하지만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업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옵이 상호보다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상호흡보다는 중옵이 미디어패드 T5의 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녀전선을 테스트하겠습니다. 出撃 뭔가 전투 시작부터 게임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렉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컨트롤도 지장이 있어요 자동사냥 용도로만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を横しなさい。ウーツもこうもよ。 이번에는 중장비 부대를 꺼내 보겠습니다. 중장비가 있으나 없으나 렉걸리는 건 마찬가지네요 저같은 경우 옛날에 거지런을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굳이 컨트롤을 안해도 클리어 자체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컨트롤을 해서 좀 피해 덜 입고 S랭으로 클리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어패드 T5로 쏘전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소녀전선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에서도 렉이 걸려요 제가 LG G7을 쓰는데 이걸로 버스 안에서 소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렉이 걸리고 로딩도 느리고 좀 그렇더라구요 특히 중장비 업데이트 되고 나서 너무 느려졌어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게임은 병남향로입니다 병남향로는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비디오패드 T5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테스트할 기회가 생기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